먼저서 이렇게 후핑 싹 까주고 기둥파폭 하나 흘려주고 없죠? 그러면 바로 피가 안먹었네 자 핏먹은 사람 제거해주고 제거해주고 자 제거해주고 바로 적혀있겠죠? 작피? 아군 이, 승 리하 였 습니다. 왜 혼자 잘뜬 는지 아세요. 양념을 잘쪄서먹었고 원래 개피 잡으면 훈자 많이 떠요 그 경험자분들 아실걸요? 남의 양념 쳐놓은 거잘 먹으면 됩니다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공격의 탱글이 뭐야 탱... 탱글이 언제 들어왔노오우형이 오셨네 자 무리하면 안 되는 플레이를 보여드립니다 절대 공방에서 혼자 할수 있는 플레이 혼자서 이렇게 후핑싹 까주고 기둥 바폭 하나 흘려주고 없죠. 그러면 바로 피가 안 먹었네. 사람 제거해주고. 제거해주고. 자, 피 먹은 사람 제거해 주고, 제거해 주고, 자, 제거해 주고 바로 접혀있겠죠. 작 피, 이라고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좋습니다. 느낌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혼자 할수 있는 훅핑이었고 아마 거의 다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큰 단층을 죽나 구나이 층에 폭 걸려주고 중장 연마, 중빙 나오 나오자 이거 이러면 천천히 해야 돼. 지금 나가면 그냥 개죽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천천히 줘야 돼. 천천히 자으로가서 오케이 언더박스 잡아주고 중다 먹겠다는거거든요 이러면 자켓박스 일단 폭으로 까주고 없죠? 자중 언더 아이컨택 아하 이 형이 너무 많이 잡을것 같은데 저기 또 삥이 있기 때문에 큰 설때 피 1이라 하잖아요 바로 그냥 하나 둘 요렇게 자. 아정형이 좀 많이 잡았지만 필은 아닌데 거위정보 별로 어려운게 아니에요 나갈 때안 나갈 때만 구분해주면 돼요 내가 나가서 킬을 할수 있냐 없냐 나가줘야 되냐 안되냐 차분하게 이층에족려주고야 근데 많이 나온다 아 이러면 Yeah. 아군이 이렇게 침착하게 사람이 앞에 많이 있을 경우에 내가 뭐부터 잡아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놔요. 내 오른쪽에 있는 큰생인 사람은 자기가 총 쏘느라 정신 팔려서 못 쏜단 말이지 어우 행아 행구형이 아닌데 엘더블여 6개 어서리다 가박에 있죠? 아 잡았나 설마? 각박, 꾸에 천천히 딱 이렇게 각박 꾸에 날려주고 어내 마우스 네, 잠깐만 일하면 안 되거든요? 더블킬 마우스가 왜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너무 이기잖아. 제발. 공격이 들 화이팅. 너무 강의식으로 하나, 지금? 일단 공방에서 킬하기 실전 강의. 아, 내 네, 팀킬까지, 야. 2킬이 담아 안되는데 이렇게 된거고 그게 안좋은데 안돼 안된 돼, 안된 왜이래 갑자기 형들 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이 여깄다 뭐야 아니 왜 갑자기 되게이렇게 크기긴 데 아, 문이... 아니 왜이러는데 갑자기 펑이어서고 아니, 지금 판단 3킬씩 잘해주고 있는데. 제발. 공격인데, 핵 누가 핵 썼으면 좋겠다. 아, 그건 아니고. 어허. 안 돼, 안 돼. 어허, 폭양이라니. 폭에 피만 따랐다니. 어, 무쳤다 아 모르겠다. 아군이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지금 판다 삼캐시하고 있는데 지금. 와. 미치겠다 진짜 <웃음> 이래서 여러분 보셨죠? 아까 전문 영어로 아다리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된다 적재적소 했다 어?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봐 아, 내가 또 죽는 판은 아, 또, 호흡이 또 호흡이 이렇게 다와 총수 맞았다 아나 순간 또 우리 편 믿었다 아, 내가 잘못했다 나이불 차리자 만약 여기서 8대7까지 간다면 진짜로 안돼 어휴 안되겠다 이거하고 이사 갈게요 어 여기서 멈춰줘야 돼 안되는 방이 있어요 어 아, 근데 우댐프 괜찮은데? 우댐프로 살짝 감잡은다자빠르만 가자 빠르게 런 이상하네 중울베도 있구나 우리 자골이었구나 와 이거 진짜 1 5개밖에안 남았는데 너무하네 <웃음> 나 저녁 뭐 먹었냐고 나인메이트 닭가슴살 소시지 볶음밥이랑 스팀 닭가슴살 저녁 일반식 먹기 귀찮아가지고 볶음밥 전자리지 딱 돌려서 먹었지 아 작빙 까는 거구나 우리 뭐 운동도 하고 그렇게 먹으니까 괜찮던데 응 음, 아프리카 레기 있다 지금 요새 왜 요새 좀 심해진 것 같아 아직 포기하지 말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멘탈에 사격은 살짝 있지만. 뭐야? 나 인데 모르나? 아니 이건 내가 기방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안온 건데 인정? 인정? 아니, 잠깐만, 여기서. 폭탄이 아, 니잠깐여여서서 아, 고민된다 아, 나 아, 니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니잖 아, 제발 아, 진짜. 님 안녕하세요 와